새벽 0시 1분 네번째 라이브 방송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어느덧 네번째 라이브 방송인데요. 음, 오늘 일기예보에는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렸던 눈앞이 조금은 맑아지겠는데요. 공기가 정말 안 좋았던 한주 보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주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 늘이 시간이 되면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한주가 어떠셨을지요 여러분의 한주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제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드리고 싶어요 늘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한주의 마지막 휴일 함께 하면서 맞이해볼게요 그럼 홈메이드 간의 수공업 라디오 방송 새벽 0시 1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요일도 다시 시작이 됐고요. 저도 이번 주는 참 바쁜 한 주였는데 일요일 참 정말 기다려진 시간이죠. 한 주를 정말 열심히 보내셨으면 일요일에 쉴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 정말 꿀같은 시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이번 주에도 저번 주와 같이 몇몇 분들이 감사하게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첫 번째 사연은 <웃음> 제가 너무나도 기분 좋게 읽었던 사연인데 이거를 원래 정말 빨리 보내주셨어요. 었 근데 제가 일주일이나 늦게 읽어드리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사연을 DM으로 봤잖아요 근데 DM은 온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순서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정말 일찍 보내주셨어요 저번주에 보내주신 사연인데 제가 그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아 확인은 했는데 다른 사연들이랑 DM에 밀려서 많이 내려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너무 늦게 일주일이나 지나서 읽어드리게 됐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저번주에 미처 챙기지 못해서 넘어간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사연 보내주신 거 정말 재밌게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어드려 볼게요 사실 이번 일주일 월요일부터 오늘 일요일까지 정말 생각보다 바쁜 하루하루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피곤한 날도 많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약속이 가득 차 있어서 움직여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심적으로나 이제 몸 상태로나 꽤 피곤했던 한 주였는데, 사실 방송 시작 전에 한 20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잠깐 잤어요. 근데, 잠이 진짜 빨리 들더라고요. 한 번에 훅 하고 잠들어버렸거든요. 조금 피곤하긴 했나 봐요. 근데 라이브 하는 날이니까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게 됐습니다. 들어주시러 들어온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많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즐겁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한 세덱입니다. 일단, 오빠의 팬이 된 과정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웃음> 고등학교 1학년 때 TV에서 오빠를 처음 봤어요 아이엠어 모델에서 많은 남자분들 중 오빠를 보고 정말 와...하며 보고 최종까지 보고 나서 바로 팬카페에도 가입하고 싸이월드에도 추가하고 싸이월드에 완소남으로 사진첩 저장해두고 오빠 사진을 정말 열심히 저장했죠 그때부터 오빠가 제 이상형이 되셨어요 큰 188cm의 키에 웃음이 예쁘고 감사합니다 긴 손으로 피아노도 차분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사실 꾸준히 팬 생활은 못했어요 하지만 오빠와 마주칠 수 있는 곳이라면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에 연애 시절 동안 지금 남편의 질투가 시작돼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오빠를 너무너무 질투하더라고요. 첫 질투의 시작은 싸이월드였어요. 제가 퇴근하는 차 안에서 오빠의 목소리 사연을 들으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 그냥 좋아하는구나 했대요. 그래서 남친이었던 시절 남편도 퇴근길에 들으면서 오, 이 사람이 내 여친이 좋아하는 연예인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싸이월드를 남친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완소남이라는 폴더를 보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질투의 화신이 되더라고요. 안볼 거야 안볼 거야 지울 거야 지울 거야 하면서 엄청 질투하더라고요 다음 사건은 친구의 초대로 서울 패션위크에 가서 쇼가 끝나고 제가 혹시나 민철 오빠가 있나 두리번 두리번 거리니까 남친이 현아 누구 찾아? 이러길래 음 민철 오빠 라고 하니까 질투의 화신인 남친은 없어 없어 여기 봐 저기 봐 이거 먹어 봐 악세사리 봐와저 사람 멋지다 하면서 제 주위를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저의 바램과는 달리 오빠를 보지는 못하고 또 그냥 나오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일은 우리 집에 같이 살던 스포츠 캐스터 사촌 오빠가 그 사촌 오빠가 있는 농구팀 한영 E&C n 농구팀이랑 코드원이랑 농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민철 오빠는 축구도 좋아하니까 농구도 좋아할 거야 하면서 오빠를 보러 갔었어요. 또 두리번거리니까 남친은 결국 아 그만 찾아 없어 없어 야 니네 사촌 오빠 봐오 야야 저기 남주역이다 저 김지훈이네 정지훈이네 하면서 시선을 돌려버리더라고요. 결국 거기서도 오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아트나인 시사회. 아 이건 가야겠다 싶어서 나 영화 보러 다녀올게 했지만 남신이 친구 결혼식에 저를 같이 데리고 가는 바람에 오빠의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쌓인 6년의 내공이 결국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설날 그리고 오빠의 첫 라이브 방송 새빛 둥둥섬 라이브로 절정에 이르릅니다. 오빠의 첫 라이브를 보면서 시댁에서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다들 TV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소파에 쭈그려앉아 흑흑거리면서 웃는 저의 모습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께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잘생겼네 하면서 이거 생방이냐고 하면서 같이 보셨지만 남편은 야너 이제 어린애 아니야 그만해라 어? 이러더라고요. 그 후에도 밤마다 오빠의 어린 왕자 읽어주시는 거랑 라이브를 보니까 남편은 드디어 너 그만 봐 <웃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중간쯤 되면 제가 꺼요. 아, 그래서 왜왜 왜 보지도 못하게 추파를 보내는 것도 아닌데 했더니. 나랑 쇼파에 앉아서 TV 봐. 응? 나랑 시간을 보내. 나랑 놀아. 나보고 웃어. 너랑 사는 건 나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오빠의 라방이 시작될 때마다 정말 서로의 신경전을 벌이면서 보고 있어요. 아, 아마 남편도 오빠의 유튜브를 몰래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나가거나 줄어도 오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저는 유튜브로 꼭 다시 들어요. <웃음> 질투해 하신 남편을 조심하면서 사연을 보냅니다. 추신 제거 아이디 메일 엘현이라고 읽어주시는데 제거 엘현입니다. 현이라고 발음 어렵겠지만 읽어주고 기억해주세요. 네 첫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아 사연 보내주신 거 읽어봤을 때도 처음에 제가 정말 정말 재밌게 많이 웃으면서 읽었는데 정말 다시 읽어봐도 너무나 너무나 저에게 웃음꽃이 피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를 이렇게나 많이 애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읽고 요즘 제 상황에 많이 지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는데 아 이렇게 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도 아 근데 진짜 많이 시도를 해주셨네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둘러보셨는지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셨는지잘 모르겠지만 사이월드할 음 때쯤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을 테니까 신촌 쪽에 많이 있었겠네요. 신촌에서 혹시 신촌에 많이 돌아다니셨으면 저를 마주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또 서울패션위크에서 제가 쇼를 할 때였다면 만나 뵙기 쉬웠을 텐데 저 그래도 백스테이지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쇼가 끝나고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분들하고는 꼭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셨더라면 저희가 아마도 구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래도 남자친구분이 진짜 멋있으세요 정말 만약에 제가 남자친구분이었으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질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연 중간에 나왔던 코드원이라는 농구팀은 그 모델 농구팀이에요. 저도 아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다들 농구 좋아하셔가지고 농구들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농구 잘 못해요. 축구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는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거고 농구는 이 키에 왜 농구를 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음, 근데 농구부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사실 농구보러 한번 저도 스포츠 캐스터 아는 학교 선배 형이 있어서 직접 직관을 갔었는데 저는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가까이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속도감도 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은 나는데 제가 직접 농구를 하게 되면 너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재밌진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같이 진행하시는 그 SBS 러브 FM 103.5에서 창렬이 형이 나오시는 프로그램 아빠 분색이라는 프로그램에 창렬이형 덕분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창렬형이랑 저랑 창렬형 친동생 분이랑 편을 먹고 창렬형 아들 분이랑 주환이주환이랑주환이 친구 두명 해서 3대3 농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중학교 2학년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 됐겠지만 중학교 2학년들의 체력이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치지 않더라고요 아...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기긴 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그래도 재밌게 했는데 아빠 분색이란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시 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재 방하는데 우연찮게 보게 되시면 아 그때 라디오 방송에서 그 친구가 농구했다는 게 저거구나 하면서 엄청난 농구 실력을 <웃음> 한번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난이라고 말했지만 보시면 엄청나게 못해서 놀라실 거라는 소리니까 나중에 한번 봐주셔도 재밌을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요즘 제 상황에 많이 지쳐서 이 일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도 이만큼이나 아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그런 사실을 알게 될 때면 그래도 제가 살아온 시간이나 제가 활동을 해왔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진 않구나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구나 하면서 진짜 감동을 적잖이 받을 때가 많아요 굉장히 저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21살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더어 계시는데 저도 그런 분들은 꽤 꼼꼼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한번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엘현님 재밌는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렇게 저 한번 보시겠다고 애써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엘유님의 이제 남편이 되신 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같이 듣고 계시다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팬이라고 말씀해주시는 몇 안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번엔 두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번째 사연은 저번주에 이어서 고민사연이 하나 더 도착을 했고요 익명을 요청하셨어요 어,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도 들어보시고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듣고 계실지 모를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서 채팅창에 열심히 한번 말씀들 남겨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33살 김아무개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루고 원했던 일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리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걸까요? 아직까지 제가 뭘할수 있을지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사람들은 늙기 전에 결혼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결혼에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만 자꾸 흐르네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요즘 제 상황이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연 역시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고민사연은 익명요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이 사연 주인공의 고민을 혹시 들어주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물론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사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감하시거나 아니면 해주실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듣고 계실지 모르는 익명 요청하신 사연분에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도 저번주와 비슷한 수의 청취자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사연들도 들어주시고 방송도 계속 들어주시고 계셔갖고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음, 저도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인데, 와,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게, 이게 정말로 내 꿈이었을까? 와 같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정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답이 안 나와서 사연 보내주신 분같이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이 시험 문제같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풀던 시험 문제들같이 사지선다오지선다같이 대체적으로 그 정답이라고 딱 지칭할 수 있는 답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틀리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괜찮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음부터 틀리지 않으면 되는데 인생은 어느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물론 그게 맞았다 틀렸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틀렸다라고 느끼는 선택을 했을 때 돌아오는 그 후폭풍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답답함을 이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답들이 정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진짜 자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멍때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퍼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시고 일단 관심이 가는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주시네요. 오 좋네요. 맞아요. 마음을 다잡고 재충전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해보시면 예전보다 덜 헤매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극복했어요라고 하시네요. 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익명의 사연분께서 보내주신,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도전을 하려고 하셨던 일이 어떤 건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웃음> 근데 저도 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는 것도 참제 스스로 약간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미래를 알수 있다면 이런 고민을 잘안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해요. 미래를 진짜 알고 싶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 크, 크다 보니까 아 진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고 싶다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시시한 상상이지만 로또 번호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미래를 알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더또 많이 하는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 이 생각을 미래의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좀더 얽매여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저는 돌아가게 된다면 21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모델 활동을 시작했던 때 그래서 더 일에 집중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올인 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것 같은데 이제와서 무언가에 또 올인을 하기에는 용기는 부족해졌고 나이는 먹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글 올려주시는 분들 말처럼 정말로 조금은 더디더라도 뭘 정말로 하고 싶은지 탐색하는 시간을 진지하고 오래오래 생각하셔서 멍 때리면서라도 꼭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다 같이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지금도 고민 중이고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많이 고민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셔서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사연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웃음> 고민 상담이 아닐까 싶은데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 일단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 역시 익명을 요청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부끄러우니까 익명으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31살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 예요 다들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랍니다. 그냥 보통이에서 마름 날씬으로 가 아니라 퉁퉁이에서 통통이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 물론 다 내가 먹어서 찐 거고 안 움직여서겠다만 한창 PT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운동 끊고 맛있는 걸 먹었더니 무렁우럭 계속 쪄서 오히려 뚠뚠이가 됐어요. 이러다가 우주에서 제일 동그란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집에 있는 옷도 잘안 맞고 왜 이런 걱정을 맨날 하고 살아야 되나 어떨 땐 몹시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다시 다이어트 식도 먹고 있고 운동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운동도 하려고 알아보긴 하는데 뭔가 첫걸음을 내딛는 게아 이렇게 어려웠나 싶기도 하고 꾸준히 유지 못하는 제 스스로가 미워 보이기도 해요 전에는 해야 하니까 한다 하면서 별 고민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한번 요요가 오고 나니까 아 뭔가 의지도 투명해지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도 흐릿해진 것 같고 또 어떨 땐 마음만 먹으면 쉽게 금방 뺄수 있을 것 같고 아 아무튼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 나름 성공하고 나면 라디오에 그때 그 익명의 여자인데 날씬이가 됐답니다. 호호 하고 돌아올게요. <웃음> 아 그리고 오빠도 아무래도 몸무게를 계속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입장일 텐데 많이 움직인다. 안 먹는다. 뭐 그런 슬픈 이야기 말고 혹시 오빠만의 관리 방법이나 뭐 특히 저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데 뭐 이런 어드바이스 같은 건 없으신지 다이어트 관련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세번째 사연 만나봤습니다 하, 이거 아주 아주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진짜 맞아요 이게 한번 뺐다가 다시 찌면 이거 어떻게 뺐지? 하고 기억이 잘 안날 때가 많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잊고 싶어서 잊은 거예요.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게 자기가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는 다 있겠지만 그걸 되게 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 힘들었던 기억이나 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곱씹는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때 힘들었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걸 잊게 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이어트 저도 모델활동을 한창 할 때에 비해서 지금은 한 8kg? 8kg 정도가 쪄있어요. 저도 늘 체중감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체중감량에 대한 스트레스는 늘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란 거 알아요. 체중감량하고 운동도 하고 또 본인 식단 조절하고 생활패턴과 습관들을 바꾸는 일이 정말 힘들다는 일을, 일이라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역시 뻔한 어드바이스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다이어트에는. 본인 스스로가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냥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거기서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요요가 온 상태에서 그대로 더 불어나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독한 마음 먹기라고 생각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괜히 잊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사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요. 근데 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기 싫어서 진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이어트는 저도 그래요 다이어트 얼마나 하기 싫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저는 피자 치킨 햄버거 이세 가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라면 좋아하고 다이어트에 정말 그각인 식품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하, 이거 끊기 참 어렵죠 식단 시작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니까요 술도 못 마시고 맞습니다 애기 입맛 <웃음> 애기 입맛은 진짜 다이어트에 독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사연을 읽고 나서 제가 잠깐 찾아본 거였는데 사람 뇌가 21일 이상 같은 패턴을 지속해야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요 처음에는 원래 습관이나 패턴이랑 달라서 이거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21일 이상 같은 패턴으로 지속이 돼야 이거를 습관이라고 뇌가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21일간을 진행을 해줘야 적어도 다이어트가 습관화되고 내 식단도 습관화되고 운동하는 것도 습관화가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본 거예요 확신할 순 없어요 저는 그거보다 의지가 강하지 못해서 한 25일 30일은 해야 뭔가 저한테 익숙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21일이랍니다. 딱 3주예요. 근데 딱 3주라고 말하면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는 진짜 그 날짜가 참 천천히 간다는 거 느껴지지 않나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좀 몸이 안 좋았을 때 의도치 않게 다이어트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키가 188점 근데 그때 그때는 한 87점 몇이었어요. 근데 몸무게가 59kg까지 빠졌어요. 진짜 뼈만 남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활동할 때였는데 아 이게 먹지 않고 빼는 게 사실상 다이어트의 가시적인 효과로는 정말 크거든요. 정말로 안 먹는 게 최고예요. 물이나 그냥 단백질 음료 정도만 먹어도 살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빼고 나면 어지러워서 지하철 계단 오르다가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건강상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헐적 단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먹는 게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예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먹으면서 빼지 말고 정말 조금만 먹어서 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조금만 먹고 배고픈 걸 참는 게 다이어트 식단의 제일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꼬르륵거리고 아 너무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순간을 지나면 사실 괜찮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봐서 아는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은 그것도 그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21일간 같은 패턴을 지속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알고 있던 그 방법 잘 기억해 보세요 다할줄 알아요 할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니까 다이어트 다시 돌입하시려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셔서 마음을 한번 다잡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관리 방법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안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요새는 다이어트 안하고 있는데 서울패션위크를 나갈 수도 있어요 요번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조금 해야 될것 같긴 해요 4월 아 3월인가요? 3월달에 쇼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올해 안에 한 5월, 6월쯤에 쇼를 하나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느덧 12시 44분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 오늘 사연이 그래도 꽤 많이 와서 제가 사연을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사연을 띄워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공항이에요 한국에 가고 싶지만 일도 생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은 안되고 가족들을 마중하느라 나왔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잠깐 공항에 혼자 앉아있어요 예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 살면서 설레는 순간에 대한 리서치에서 누군가 대답한 말이었는데요. 저도 완전 공감했던 말이에요. 그건 인천공항 검색대 바로 전, 줄서 있을 때. 비행기표를 사면서 일정을 짜면서 설레고 신나지만 정말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서 있는 그 순간 짐붙이고 가벼운 차림으로 홀가분하게 이제 정말 국경을 넘는구나 하는 그런 기분. 물론 비슷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서 국경을 넘을 때차 안에서 여권 점검, 여권 검사를 하는 순간이나 또 저번에는 인천항 앞에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공항이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바다 냄새 진하게 나는 그런 국경.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공항에서는 매번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에 설레기는 하는데 항상 신나진 않아요. 설레는 순간이란 게 다시 올까 싶다가도 놀랍게 또 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그런 게 항상 반복되는 거니까 자꾸 견뎌서 무뎌져야 하는 거겠죠? <웃음> 쓸데없이 싱숭생숭해졌네요 인철님 살면서 설렜던 순간을 얘기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방송 시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린왕자의 여우처럼 기다려지는 시간 길들여지는 시간 완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도 음, 이렇게 읽어 봤고요 아, 그쵸. 저도 여행 가기 전에 이제 공항에 있을 때만큼 또 설레는 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음, 설레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작은 것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하기 전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설렜던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뭐 피자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릴 때 그런 작고 소소한 것들에 잘 설렜던 것 같아요. 근데 한살두살 살 나이를 먹어 가니까 비슷한 하루하루들이 좀 반복이 되고 설레는... 설렌다는 그 사실 일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조금 아쉽네요 오 그쵸 택배 택배 오기 전에도 참 많이 설레죠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 많이 설레셨나요 음전 사실 좀 방송용 멘트긴 하지만 이 방송을 하기 전 토요일 11시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린왕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를 만났을 때그 여우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니가, 네가 4시에 오기 시작, 아, 네가 4시에 오기로 시작, 네시에 네가 오기 했다면 나는 뭐 3시 반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우가 얘기했던 게 있는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도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여우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여우가 되어주시고 어린왕자는 없어요 <웃음> 어린왕자는 자기 별로 떠났을 거예요 아마 <웃음> 하여튼 또 이렇게 설레는 순간 이라는 주제로 공항에서 짬을 내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항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여행을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짧게라도 어딘가 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 나라는 일단 미국 뉴욕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세 세 곳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아직 못 가본 지역 중에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쉽네요. 근데 오늘 사실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조금 조용조용 말했는데 라이브 방송에는 소리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일요일인데 너무 늦게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방송은 다음에도 또할수 있는 거니까 아쉬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조금 더 듣는 분들이 아쉬워질 수 있는 아쉬움을 안고 잘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꿀같은 휴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도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휴일의 시작을 알려드리려고 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음. 더 따뜻하고 달콤한 일요일 맞이 유튜브 라디오가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꽤나 힘들고 바빴던 한 주가 끝났어요 사실 일요일이 된 오늘 아침에도 전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지만요 여러분들은 아주 마음껏 늦잠을 즐길 수 있는 일요일이 되시길 바랄게요 만약 비가 온다면 깨끗한 공기로 묵혀뒀던 집안 환기도 좀한 번씩 해주시고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맑은 하늘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행복한 휴일이길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 불 끌게요. 좋은 꿈 꾸세요. 홈메이드 간의 수공업 유튜브 라디오 새벽 0시 1분 네 번째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주 짧은 속삭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시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겠네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